반갑습니다 한국타전입니다 지금 제가 출근해야 돼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는데 이번에 도전가지는 바로 수염 기르기입니다 제가 수염을 너무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언제 한번 길러봐야 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니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을 한번 길러보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입니다 이일차입니다 3일차입니다 4일차입니다 5일차입니다 7일차입니다 자 8일차입니다 아자 8일이 됐는데요 그냥 면도 안하고 나온 아저씨 같아요 수염 기르는 게왜 도전인 줄 아세요? 이 밀어버리고 싶은 이 인내심 이 인내심 때문에 이 정말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팍팍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뭔가 조금씩 뭐 형태는 좀갖춰가는것 같은데 자라나라 19일차입니다 15일째입니다 아버지가 저보고 산적 갔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18일째입니다 이제 약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좀 지저분하게 나는 데도 있어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조금 더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이 20일차입니다 아구잡이로 나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졌죠? 그리고 30일차 수염을 기른 한국타자의 모습은 스카이캐슬에 누군가와 닮아있었다 나 강준상이야 강준상 학력고사 전국 1등 오경수 환자 마취컴 퍼미션 떨어졌어? 나오는대로 콜해 서울의대 못가면 죽어 자발모지 없이 수염을 한달동안 길러보았는데요 이제 면도하면 되나요? 거창한 도전은 아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분들 중에서 수염을 길러보고 싶긴 한데 막상 길러본 적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서양인들에 비해서 수염이 많이 나지 않고 또 전반적인 사이그 분위기가 면도를 해서 깔끔한 걸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저도 한 번쯤은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가 아직 학교를 다닐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한번 길러보았습니다 이게 또 길러봐야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염을 기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게 관리를 또잘 해줘야 되더라고요 마냥 수염을 길게 놔두는 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써줘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수염을 기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이전 영상들부터 어이 수염이 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댓글로 어울린다고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빨리 면도 좀 해라 뭐 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주위에서도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참 강준상 같다 아니면 거지 같다 아재요 뭐 니가 차승원이냐 서영락대 뭐 하여튼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사실 저도 깔끔한 걸 선호하고 이번에 한번 길러본 걸로 만족합니다. 사심만 하나 넘겨놓고 이전에 깔끔한 한국타잔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한국타잔이 도전했으면 하는 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